묵뼈 닭발이 한 봉지 15,000원이에요. 한 봉지 묵뼈 없는 거 이걸로 닭발 묵을 만들 거예요. 미치다. 세번 정도 헤쳐 두고 여기는 된장을 좀 풀어줘야 돼. 닭, 닭발 비린내 닭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올개수잎도 몇개 넣어주고. 감초도 커피도 좀 넣어주고 소주도 좀 넣어주고 끓으면 닭발을 넣어야지 물이 끓으네 이게 끓을 때 닭발을 짱넣어줘야지 이거 저기 비린내 잡는 거야 이거 비린내 잡으려고 끓는 거니까 한 5분 정도만 끓여주면 되거든요 어, 그만 끓여 발을 압력솥에다가 푹과야 되니까 물을 잘박잘박 할 정도로 이 압력솥은 물이 별로 쫄지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붓고 이그 정도로 이게 봉지가 너무 좀 조금 조그하게좀더 크면 좋은데 와 마늘 안 들어가겠네 너무 조금 해가지고 에이 진짜 흐르네. 내가 이게 봉지가 조금 해가지고 하나에다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. 마늘, 이건 생강. 이렇게 넣어주고. 정종한 컵. 이거 이렇게 감초, 두 개만 들어주고 얼개수잎도 한세개 정도 넣어주고. 한참 끓일 거예요. 물렁물렁 해야 되니까, 흐물흐물 해야 되니까. 아, 약불에서 한 시간, 1 0분 정도 끓였어요.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될것 같은데, 불을 꺼주고. 불.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지 짠! 국물이 국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졸이한 30분 졸였어요 건져내야지 이거. 얼기수잎도 건져내고 감초도 건져내고 고추씨도 건져내고 실고추도 좀 넣어주고 예, 국간장 한 큰술만 넣어주고 그다음 후추 참기름 식으면 김치냉장고다 넣어놔야 돼. 됐어. 다 굳었어. 와, 너무 뜬뜬하게 굳었나? 응. <웃음> 양념부터 하자. 고추장, 이거는 간장. 간장이라도 초간장에다 찍어 먹어도 되고,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어도 되고, 두 가지를, 소스를 만들게요. 고추 씨를 좀 빼고. 닭발이 조금 느끼한 맛이 있으니까 얼큰하게 청양고추로 좀 썰어줘야 돼. 겠파야 이거 대파인데 새키야 대파 3키 식초 여기는 초고추장이니까 식초를 조금만 더 넣어줘야겠어 설탕 이게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도톰하게 해야되는데 조금 얼마 안돼가지고좀덜쪼여도 되는데 너무 많이 쪼렸나봐 단단하네 지금 먹어볼까? 이 닭발이요 이 간절에 너무너무 좋대요 어떤 분이 손가락 간절이 아팠는데 닭발을 많이 드시고 좋아졌다더라고 그래서 간절에 좋게 이렇게 닭발을 자주 이런 식으로 해 먹어야 돼요. 맛있어요. 이렇게 찍어 먹으면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